동키뮤직 예배인도자학교 13강입니다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하는 우리 제 7장 찬양에 합당해야 할 요소들 1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그 성품에 내재된 이름 바로 성품적 이름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역적인 이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음, 하나님의 사역적 이름들이란 무엇일까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속성이 인간들에게 보이게 표현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역적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은 성품적 이름을 내포하고 있는 여호와와의 복합어 합성어로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즉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인간에게 보이게 나타나는 것을 제가 사역적 이름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호와 이레. 네,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것은 보이지 않는 그리고 인간이 다알수 없는 무한한 이름. 그 신비한 이름 여호와라는 분이 인간에게는 이래하신다, 이래로 나타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성품이 보이는 이래로 드러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뜻은 이래라는 말은 준비하신다, 미리 다 보셨다, 미리 알고 계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급하다 이런 뜻까지도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기서 말하는 그땅 그리고 여호와의 산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정하러 올라갔던 바로 그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바쳐질 양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 모든 과정을 미리 지켜보셨다 그걸 깨닫고 나서 아브라함이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고 했죠 그래서 여호와 이래는 미리 아시는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웃음> 자, 2번 여호와 라파 또는 로페라고 하는데요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네, 15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서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치료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속성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호와와의 합성어 이름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또 인간이 다알수 없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이런 능력과 성품이 있으시다 나타나셨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씨. 출애굽기 17장 15절인데요. 니씨는 그말 단어 그대로는 그냥 깃발이란 뜻입니다. 깃발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씨라 하고 즉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가로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사실은 이 지금 한글 개혁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 단어를 풀어보면은 손을 높이 들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할 때 보통 손을 들고 맹세를 하기 때문에 어, 손을 들고 맹세하다 손을 높이 들고 맹세하다 이런 뜻인데 이것이 다른 영어 성경들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여호와께서 손을 들고 맹세하시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하나님께 깃발을 높이 들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깃발 높이 들자 또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자. 아, 이렇게 영어성경에는 많이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 싸우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이 기,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승리를 주시는 적과 싸우셔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깃발은 우리의 대장이시다. 우리 대신 싸우신다, 우리를 지휘하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4번 여호와 카데시 또는 여호와 무카데시. 예. 이것은 카데시란 말이 코데시에서 왔는데요, 바로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레위기 20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하는 여호와니라.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우리를 거룩해하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여호와 무카데시, 여호와 카데시입니다. 그다음 여호와 샬롬. 네, 인사말로 많이 쓰고 있는 샬롬이죠. 우리나라 말의 안녕과 같은 뜻입니다. 평강.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샬롬이 평강인데요 이 평강이라는 말은 그냥 편안하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둘 사이의 화평을 얘기합니다 둘 사이의 화해, 둘 사이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평강과 화해의 하나님, 화목해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도원의 체험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안심하라 여기 나오죠.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바로 이이두 말씀에서 기도원이 아, 하나님은 나를 평안케 하시는 내게 평강을 주시고 나와 화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네. 다. 음 6번입니다. 여호와 로이 로히 로이. <웃음> 목자이신 하나님. 예. 0편 23편 1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할 때에 바로 여호와 로히 시니 이렇게 어, 원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어, 우리를 양 삼으셔서 친히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 치트케노. 예, 치트케노 예 이것은 음 의가 되신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6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날에는 유다는 어,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것이 여와 치트케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 여와 삼마. 예, 뭐, 영어식으로 읽으면은 마 사마, 사마가 되겠습니다. 여와 샤마. 여와 샤마. 여와 삼마. 자, 그곳에 계신 하나님. 거기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같은 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바로 에스겔 48장 35절에 등장하죠.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본 바로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날 후로는 그, 그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예루살렘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그 성에 계시다.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만 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름인데 이렇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뭐, 이래, 여호와로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설명해 주고 있는 바로 단어가 어, 이름들이 바로 사역적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이름입니다. 자,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 구체화돼서 나타난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고, 받고, 또 예수 이름을 영접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게시되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아였죠. 예. 이 이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 이름은 너무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서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이름을 감당할 이 이름을 모실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할때 이것은 구원과 용서가 없고 심판과 공의를 행하시는 두려운 이름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라는 새로운 이름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예, 이 예라는 것이 여호와의 야를 의미합니다. 여호와께서 수, 수는 어,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죠. 호수와 호세야, 수와 쇠야 할때그 발음입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와는 호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사람의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어떤 따로, 어떤 따로 된 명칭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십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신비함인데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그 뜻에는 구원이란 뜻이 없습니다 여호와에는 구원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구원이란 단어가 뜻이 합쳐진 바로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예. 그러니까 여호와 구약시대에 심판하시던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이름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참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예언했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 4 그러므로 친히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아들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아들의 이름입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인데 이 이름에도 이 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엘이 무엇입니까? 예, 지난 시간에 배운 성품적 이름의 엘로힘 바로 그 엘이죠 엘께서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엘께서 함께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예수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시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또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지만 그것이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아니면 줄만 던져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냐 직접 오셔서 함께 계시고 직접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원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인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봤듯이 예수께서 받으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름과의 관계, 삼위일체와 이름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예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입사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여기 나오죠 본인의 이름을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이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변호하시는 보호자 <웃음>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자 성령이 그냥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세요 뭐 이러는데 성령님이 막 아무렇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그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고 있죠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것을 잘 이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예수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이름에 합당한 영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너무나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높은 이름이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서 꿇는다는 것은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은 찬양이죠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 하셨느니라 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인간들에게 주셔서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이름 위에 어떤 이름도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오직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어, 위에 말씀과 같이 예수는 예수라는 이름은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말은 가장 높은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즉 가장 찬양할 만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은 이 사람 저 사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분한 분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이름인 예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어 지금은 어 신약 시대고 어뭐 복음 시대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수명을 다한 거냐?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여호와 여화라, 가사에 여호와라고 나온 가사 곡들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이런 문제가 있죠. 자, 여기서 어떤 데서는 이 여호와란 말 대신에 다 예수나 주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신약 시대에 맞게 그렇게 말하는 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다, 호칭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어, 여호와라 이름이 나오는 가사를 뭐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용서와 구원의 이름이 여호와 합성된 바로 가장 높고 위대하게 하신 그 예수라는 이름이 사실은 분명 지금 이 시대에는 더어 복음적이고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어, 이름으로 찬양하면 틀린 건 아닌데, 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할 때에 더 어, 복음과 어,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 여호와라고 된 가사 네, 해도 되지만, 음 예수라고 음, 예수 이름을 사용한 가사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 여호와의 이름은 사라지거나 없어진 거 아닙니다 네. 폐해진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몇몇 이단과 사이비에서 얘기하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거나 그 이름을 어~ 그 이름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거기에 묶여 있고 예수 이름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이단이나 사이비들 같이 되면 안, 되, 안 되지만 여호와의 이름도 여전히 찬양받을 이름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또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되어서 가장 높은 이름이 되어서 우리의 찬양받으시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